둘, 셋. 안녕하세요, 아리아즈입니다! 네, 저희 아리아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저희는 데뷔한 지 39일째 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시인입니다 <웃음> 따끈따끈 저희 연습생 기간을 합치면 거의 28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해요.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오늘 많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리아즈 이름의 의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리아즈는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이라는 뜻으로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전해드리겠다는 저희 아리아즈의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저희 아리아즈의 자랑을 한번 하자면 멤버 6명 중에 무려 메인보컬이 4명이나 있는 보컬 부자들이라고할수있니요 <haunted noise> 4명? 4명이나? 웬만해서 5명이나... 5명? 4명있기 쉽지 않거든요. <웃음> <목소리> 이제 저희 자기소개 한 명씩 아...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즈의 반전 매력 여리입니다. 이름은 여리여리하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에너지 넘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어깨, 머릅발. 안녕하세요, 아리아즈의 자유영혼 휴경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소울 보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즈의 모두 다 원하는 목소리 다원입니다. 퍼플한 목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아아아내아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즈 시연입니다. 저는 팀내에서 활력소와 감성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래 이몽조라몽 아리아즈 막내 윤지입니다. 맏언니이지만 막내 같은 귀여움을 아직 못하고 팬분들께서 해주셔가지고요. 네, 진짜 막내. 언니 이게 빨리 넘겨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막내 주윤입니다. 저는 팀에서 막내라서 귀여움과 애교를 맡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땐 하초코. 목안 뜨거우세요? <웃음> 촉촉하고 맑고 자신있게